장수야. 장수야. 장수야. 나좀 봐봐. 장수씨. 장수씨. 나좀 봐보라니까. 장수야. 장수 뭐해? 장수. 장수야. 장수야. 장수야. 잠깐만 있어 봐봐. 야. 장수씨, 고기를 들어보셔 아, 풀뜯어먹지 말고, 장수 장수야 그입 옆에 풀은 떼고 먹지 아유, 그 뭐야 목에 걸리잖아 가자, 그만 먹어, 그만 가자 장수씨, 입이 입 옆에 있는 을 떼고 가야지 기다려봐 장수, 장수 그만 먹어, 풀 무언드시지